장관님 이번엔 구수치기인가봐요 구수치기 해보셨죠? 내가 든 수였어 저도 좀 합니다 <웃음> 그러면은 우리 깐부부터 맺어야지 깐부요? 아니 깐부도 몰라 짱 맞구나 아 빨리 좀 하세요 헐 털... 아, <웃음> 하나 남았어요 뭐라고 했지? 뭐라고 했냐고? 예? 내꺼 기억 안 나? 까무 끼리는 니 거나 없는 거야. <웃음> 예뻐. 그동안 고마운데 덕분에 자 가네. 여기, 여기 구석에 하나 있었네. 인정합니다.